오 안녕하세요. 려웅님 아니세요? 슈퍼주니어 려웅님 맞으신가요? 자신있어와자 <웃음> 이번에는 제 질문인데 저는 요즘 유지중인데 저번 답글로 유지식단으로는 너무 엄격히 할 필요는 없고 자연식 위주로 메뉴를 구성해보는 것이 어떠냐 했습니다 제가 그쵸? 그랬을 그때전 과일 종류나 키토 간식 등을 좀 섭취해줘도 괜찮을까요? 그리고 단식을 깰때 어떤 종류로 깨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. 먼저 이제 유지 식단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과일 먹습니다. 특나 요새 귤철이잖아요. 전 귤칩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<웃음> 귤칩을 그냥 하루에 소 이게 한, 한 주먹 정도 먹거나 키토 간식 같은 거, 치즈 간식 같은 거좀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그 정도 섭취해 주는 거 괜찮고요. 최초로 증량이 많이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그리고 단식을 깰 때는 언제나 저는 사골을 추천합니다. 단식을 깰 때는 사골이 답입니다. 정말 좋아요. 또 컨디션 안 좋아졌을 때도 그게 최고입니다 어, 성분 좋은 사골완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네 여러분들 이제 이 키토테이블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, 가시면 이제 키토 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제품들이 좀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간편식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좀 괜찮습니다 무황생제 한우 사골곰탕 이거 좀 괜찮고요 이 성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무항생제 한우 뼈 추출액 100% 수준이고요. 어, 이고형분 뭐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되고 뼈 추출액 기준으로 사골곰탕 이게 성분이 나쁘지 않습니다. 직접 끓이는 게 가장 좋지만 해야 한다면 이런 거 섭취하시면 괜찮죠. 김치주아님, 사골 고아서 시키면 은 화이트 초콜릿 같이 지방 뜨는데 원래는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근데 저희 어머니는 없애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남겨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이제 먹을 땐 그냥 깔끔하게 먹고 버터 타서 먹어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자, 키토 다이어트 중에 항생제 들은 감기약 먹어도 될까요? 드셔도 됩니다 키토 다이어트와 항생제는 사실 독립적인 관계예요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장 건강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장 건강에는 항생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항생제를 최대한 먹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지 막 몸이 아프고 감기가 있는데 항생제를 억지로 막 먹지 마라 맞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섭취하셔도 되고요 섭취하시고 난 다음에는 충분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항생제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먹은 다음 날에는 약간의 탄수화물을 드시기를 권장드려요 항생제를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유익균과 유해균이 동시에 이제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유익균 보충을 위해서 약간의 탄수화물 그리고 많은 야채를 섭취하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을 이때 피하셔야 될 것은 설탕만 피하시면 됩니다 우유도 조금 피하시면 좋고요 네 맞아요 이 진님 제가 항생제 먹고 현기증 났던 게 장내 세균들이 없어져서였던 걸까요?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균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에너지 대사가 조금 안 된다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먹고는 그 다음날은 정말 클린키토 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클린키토 중에서도 그 약간의 밥은 함께 섭취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맞아요. YH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 먹은 날 유산균 먹으면 난리 납니다. 에이. 항생제 먹은 날은 유산균 드시지 마시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유산균 드시는 게 좋아요. 와 려홍님 감사합니다. 와 연예인이 제 방송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. 려홍님께서 그 방탄커피 드시고 있는 거 봤어요. 마이너멀마이너멀거 드시고 있는 거 봐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막 보내드리려고 막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 맞아요. 예전에 이제 엄정한 님이 제거 인스타 팔로우를 딱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때 기뻐가지고 막 흥분에 차서 막 스크린샷 찍어놓고 막 그랬었는데 야 여기 여기 여기 있죠. 어메이징이라고 하시는 분이 엄정한 님입니다. 하 너무 좋죠. 여러분들, 은님이날 알고 있다니까. 얼마나 좋아요. 야, 엄정화 님께서 키트해주시니까 조그만 티비 나오시겠다.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진짜로 티비 나오시더라고. <웃음> 야, <웃음> 오마이갓! 오늘 개 탔다. <웃음> 여러분들, 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야아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오마이갓 <웃음> 아 감사합니다 려온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. 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오디오가 빈적이 없는데 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디오 빈적이 있었나요? 아, 오늘은 정신이 띵하네 아 근데 좀 궁금한게 신동님도 제가 저탄고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슈퍼주니어분들이 좀 많이 하고 계신지 이게 좀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려님 혹시 뭐 채팅창에 슈즈 멤버 중에 누구누구 한다 이런 거 루머라도 이게 조금 남겨주시면은 아 누구도 한다더라 약간 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 하면은 더 이키토가 잘 알려지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와... 려웅님 감사합니다 아 이키토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아마 이제 려님도 해보시고 이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마 에이. 아 너무 기쁘다 아 너무 기뻐요 오늘 정말 지금 심장 떨려가지고 긴장돼요 막 어우 긴장돼 려웅님도 키토 하시나요 지금? 아 려웅님이 되게 오래 하셨네요 려웅님이 2017년부터 하셨대요 근데 일반식으로 돌아가니까 살이 쪄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키토로 돌아오셨다고 와 키토 고수시다 진짜 려웅님이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야죠 네 방탄 녹차 제가 만들겠습니다. 려웅님 만들려고는 만들어야죠. <웃음> 와. 야, 이게 려웅님 효과입니까? 와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<웃음> 네, 아우 여웅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여기 이 방으로 야, 버블 버블 감사합니다. 야.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라고 저탄고지 하는 그런 다이어트 하는 방송입니다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정말 쉽게 살도 빼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다이어트 라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적게 먹고 건강한 지방으로 식단을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생각보다 식단이 어렵지 않아요 일반적인 식사에서 밥 면빵만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살도 빨리 빠져요 저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만에 15kg 정도 감량을 했었습니다 려욱님께서 추천하는 그런 다이어트인 만큼 팬분들께서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화이팅!